제 주변에 데오도란트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 제 주변에도 없기는 한데 데오도란트만 달랑 선물해주기 보다는 이제 속옷이랑 데오도란트랑 <웃음> 향수를 그럼 이 고추에서 냄새나 이거 아니야? <웃음> 야, 하겠어요. 속옷이랑 데오도란트가 말을 하잖아 니 고추에서 냄새가 나요 <웃음> 저는 남자 자 그럼 해볼게요. 만 원부터.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만원 이상은 약간 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깜짝 선물로 주기딱 좋은 그죠 오, 오다 좋았다어 오다 좋았다 약간 기념일보다는 진짜 음흠. 생각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페라리 향수. 이거 페라리 향수 까만 색깔 겨울에 뿌리기 괜찮아요. 향수 무난합니다. 저 향수 사놓고 오년 써요. 5년이요? 저 아직도 오년전 향수 그대로 있어요. 알코올 냄새 날것 같은데요? <웃음> 1년에 한 4번 뿌릴까 말까 하거든요. 향수는 약간 선물하기 음. 좀 애매한 게그 사람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어, 그리고 향수는 내가 선물해 봤던 기억들을 되새겨보면 5만 원대 정도는 줬던 것 같아. 만 원대 향수는 생각보다 좀저 퀄리티다. 저는 제가 향수를 안 뿌리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네? 향수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어아 그래요? 네. 저는 향수 가끔씩 뿌리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당신 냄새를 맞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남자들은 고르는 건 정말 귀찮기 때문에 유명한 향수를 사거든요. CK1 페라리 향수 아그 여섯 글자그 나무통같이 생긴 그거 존바바토스 그래 그거 다, 그거 다 하고 다니거든 그걸 피해서 주면 센스 있는 남자 여자죠 여자 아 펄스건 이즈리얼 뭐자 이게? 저 합격 좀 드립니다 이거 입 무조건 좋아할걸요? 롤을 한다 무조건 좋아 뭔지 린지 모르겠죠? 네 롤을 안 해서 3만원이면 사요 3만원이요? 3만원인데 게임을 할 동안 이거는 선물 받은 거니까 좋게 쓸수 있죠 그 사람 생각하면서 펄스건 이즈리얼 제가 왜 <웃음> 빼려고 생각했냐 어, 어, 어, 예. 롤을 별로 안 좋아하는 많으니까요. 보편적이지 않다. 사람의 성향에 너무 많이 갈린다 생각했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기능치가 올라가요? 아니요. 그냥 스킨이라서 끼면 스킬의 이펙트가 달라져요. 범위가 좁게 보이거나 스킬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대회에서 벤을 당한 스킨도 있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스킨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맞아. 와 진짜 쓸데없어요. 치킨 자. 기프티콘 어때요? 치기 치기 치기 치기 뱅뱅 <웃음> 잘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치킨 기프티콘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네. 혼자 가끔씩 혼영할 때 아, 너무 뭔가 입이 심심한데? 음. 어,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기프티콘 이따 아. 있다, 있다 여자친구한테 사랑이 쪽쪽 바로 날리죠 치킨 기프티콘 사실 이 가격대 선물 중에서 최상이지 않나 네 맞아요 <웃음> 최고의 효율 받고 실할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맞지? 치킨 기프티콘 뺄게요 너무 무성의합니다 이거는 같이 먹어요 그냥 아, 내가 한 3년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생일이라서 <웃음> <다시> 주는 거지 이게 진 선물이 오바지 넥타이에 거 필요, 없습니다. 저 필요 없어요. 저 필요없어요. 넥타이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이트 컬러 직장이라면 네. 가능. 근데 그외 부티 지추 속옷 아! 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잘안 사요. 그래 선물 좀 좋아할 수도 있어. 어 나도 속옷은 괜찮은데? 네, 저는 전... 원래 속옷 선물 좋아해요. 저는 새 속옷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약간 조금이라도 스판기가 좀 늘어나거나 그러면 약간 저 싫어요. 오늘 패티 남색? <웃음> 오펜무가부활이요 <웃음> 잠깐만 보고 게요 아 어, 뭐? 나, 나, 남색! 와, 남색이야! 남색이야! 야나소리가면나 진짜 왜 제, 이래? 저짜너제정신이 저, 저 아니구나 진짜 너 개본대는가 <웃음> 아그니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입나 봐 <웃음> 남자들 사이에서는 코덴스 컴맨도 비싼 속옷이에요 저기 한 12,000원 하거든요 좀 비싸면 3만 원 한,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가면 은 3개의 만짜리 있거든요 좋아할 거예요 추천합니다 차량용 방향제!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가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차량용 방향제 선물 해줬었어요 아 진짜? 괜찮게. 근데 괜찮은 거 같아 네, 차량 방향제가 호불호가 많이 걸려요. 제가 느끼기엔차 방향제 잘못 넣으면 멀미 더 심해져요. 라미샤프, 공부 안 하는 사람 빚 줘. 네. 잃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싼 라미샤프 말고 그냥 약간 그냥 연필 같은 걸 음. 선물해줘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빼겠습니다. 위스키. 아, 저거는 위스키 아, 저... 선물 별로인 것 같은데? 난난 난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은 것술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집에 하나 정도 놔두고 혼자 먹으라고 하는데 빼자. 그냥 별로다. 갑자기 왜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어. 물어봐도 돼요? 너, 수, 너 그러다 술주정뱅이 되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술은 그냥 같이 마실 때딱 갖고 오면 돼요. 음, 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음. 남자들한테 선물로 위스키 주면은 우려서 잘 먹더라고. 제가 정말 좋아요. 어, 그러니까 집들이 할때술 가져오면은 최고입니다. 남자들은 로망이 있어요. 위스키 잔에다가 얼음 딱 넣었고 위스키 딱 넣어서 촥촥촥 먹는 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대오드란트 사랑해요, 저는. 아시죠? 잘안 쓰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화장 대때 10년 동안 써있을걸? 아, 그럼 뺍시다. 약간 냄새와. 이런 느낌 나잖아요. 너 냄새 나니까, 이거 뿌려. 내 주변에 대오드란트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 제 주변에도 없기는 한데, 대오드란트만 달랑 선물해주기보다는 이제 속옷이랑 대오드란트랑 향수를. <웃음> 그럼 니 <웃음> <웃음> 고추에서 냄새 나 이거 아니야? <웃음> 야, 속옷이랑 대오드란트가 말을 하잖아. 니 고추에서 냄새가 나요. <웃음> 이 선크림 되게 유명한 선크림이죠. 아네사라는 어. 선크림이죠. 아네사라는 선크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웃음> 선크림은 남성분들한테 줬을 때 그렇게 썩 좋아하는 반응을 보던 적이 없어요. 아, 그 이것도 남자만다 달라요. 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음... 네, 네. 선크림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요 맞아요. 저는 애초에 선크림을 잘안발라고 그니까. 선크림 안 바르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맞아요. 선크림 발라야 돼요. 어. 피부가 진짜 다 상해요. 맞아요. 찐득찐득한 거 싫어서 안 바르시는데, 선크림 밤 그냥 이렇게 고체 형태로 이렇게 펴 바르는 맞아요. 거 있거든요. 그거 진짜 하나도안 네. 끈적끈적거려요. 그것도 있고, 조금만, 조금만 알아보면 안 끈적한 거 충분히 살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사주는 거지. 아하. 근데 이거 빗줄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0% 잃어버릴게요. 내가 뭐안 바를 것 같은데? 아, <웃음> 바르긴 하거든요. 음. 있으면 발라요. 근데 음. 100% 잃어버려요. 오케이. 자, 5만원 이상 으로 가보죠. 이 어이. k 가 있네요, 소고. 속옷. 제가 소고을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나요? 네. c k 소고주잖아요. 저 환장합니다. 내가 인생 중에 가장 비싼 소고이될수 있어요. 이게 죽을 때 이거 잃고 들어갑니다. 이거 사주면 아. 그 정도로 비싸요. 이게 어때요? 남자 기준으로 5만 원을 소고에 그래? 태운다?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패션에 어.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진짜. 아, 어, 어, 그래요? 네. 소고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동생한테 소고 선물한번 받아봤어요. 어 웬일이야 소고 왜 줬어? 하니까 그냥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알것 같아. 남자 친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맞아서 저한테 짬 처리했더라고요. <웃음> 근데 뭐 나쁘지 않아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속은 괜찮다 봐요. 아직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입고 네. 왔어요. 백팩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백팩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 저는 지금 거의 15년째 같은 가방 쓰고 있기 때문에 아또 사기에는 귀찮아. 그리고 가방을잘안 메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평균을 안 메고 다니잖아. 난 백팩 되게 많이 메고 다니는데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백팩 무난함. 음, 무난해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트 지오 다어 코트. 지오 다어가뭐 약간 좀뭐 노말하고 그러니까 아 예, 평범하게 아 예, 되게 되게, 예. 되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제가 옷을 사는 게 편해요 나도 상대방 옷 골라줄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음... 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어울리는 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나 마음에 안되면 고맙긴 하나 이런 마음이들수 있고 나도 그래서 옷 선물은 주로 뺍니다 5만 원 이상 코트를 지오다노에서 사다 준다고? 나는 전혀 고마울 것 같은데? 코트? 야 지오다노 얼마나 좋은 브랜드야 싸게 전장 스타일을 낼수 있는 브랜드 진짜 전화하고 싶은데 진짜 지오다노한테 나를 위해서 코트까지 선물해준다. 막 코트 하나도 없어. 코트는 뺄게요. 서프라이즈 하기 안 좋아요. 응. 입혀보고 사야 돼요. 상작감은 도대체 뭐예요나 저거 진짜 나 저게 뭔지 모르겠어. 이 스킨을 뽑는 랜덤 뽑기야. 적은 금액으로 엄청 비싼 걸 뽑을 수도 있고 싼거 뽑을 수도 있고 운이지. 이거 재밌어요. 너박하는 거 같고. 나는 게임 선물 너무 좋던데. 저 최근에 신 스킨을 받았거든요. 선물로. 나 진짜 기분 하늘을 올라가버렸어. 아, 무난합니다. 롤 한다. 무조건 좋아. 안 좋아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남은 게 이제 만년필인데 아까 위에서 제가 말했죠. 차라리 만년필이 낫다고 그래서 저는 속옷 이거 딱두개 남기면 될것 같은데. 아, 어, 좋아요. 만년필도 나 솔직히 안 땡기는데 정훈이라서 남겨놨다. 야. 정훈이가 글씨 쓰는 걸 좋아하니까 글씨 굉장히 잘 쓰잖아. 자기 남자친구 직업이 고인 중개사다, 추천. 영업한다 추천. 근데 영업할 거면 라미는 좀 그럼. 몽블랑 사주요 몽블랑이나 펠리칸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만년필을 내가 선물로 주기가 좀 그런 게 비즈니스 선물로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5만 원짜리 가격대에서는 어. 만년필보다 이쪽이 좀더 실용성이 높다. 그러면 만년필은 어. 빼고 10만 원 이상으로 가보죠. 전기면도기. 와 이거 추천해요. 싼다 진짜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돈좀 사기 너무 아까워요 진짜. 살면서 이거 진짜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임 진짜. 나도 이거 살까라고 고민한 지 8년 됐어.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거 아니야? 내돈 주고 사기 아깝고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물로 아니야? 받을 때저 여기에서 총 합치면 1티어요 깔끔하게 안 밀려서 잘안 쓰는데 급하게 나가거나 그럴 때한번 음. 하고 나갈 때 음. 너무 좋아요.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요즘은 많이 늘었지만 예전에 엄청 베일 때가 많았어요그막 아... 염증 나고 그래요. 네. 전기면도기가 더 편하니까 아, 전기면도기 어. 좋을 것 같아. 네. 파라소닉이나 브라운 이런 거 유명해요. 음. 질레트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 로퍼! 음. 저는 신발 선물은 약간 좀 되게 좀 부정적인 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신발 선물 좀 조심스러워요. 세심을 주면 떠나갈 음, 떠나갈까 봐저 미신 같은 거잘안 믿는데 은근히 그거 믿게 되더라고요 전 미신 진짜 미신 잘 믿어요 아 진짜요? 신발은 그냥 직접 사서 신으세요 너무 무난해서 난뺄래응 음. 아주 행복하지 않을 듯 스니커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로퍼는 별로인 것 같아 그 로퍼는 그 신어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발이 너무 아파요 조금. 그래서 로퍼는 빼고 네. 스니커즈가 훨씬 활용도 높고 좋기 때문에 스니커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무난 무난 저는 약간 좀 로퍼 스니커즈? 마음 고맙지만 하지만 축구하라면 어, 축구 축구화 안 뺄게요 네, 양정호 씨는 절대적으로 붙였을 것 같네요 네저 무조건 떼겠습니다축구화합니다 축구화가 축구 한정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용품이라고 생각하면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 맞아 제 꿈이 생일이다 그러면 은 저도 운동용품 줄것 같아요 어. 이거 좀 허세 부려도 돼요? 말해요 고랩은 장템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 진짜 신라신고 축구예요 그래서 얘들이 하도 저를 부상하게 여겨가지고 축구화를 사줬어요 음. 그거 진짜 한 10년 쓸것 같아요 나이키거든요 근데 달라져요 좀 실력이? 어, 당연하죠 뛰기도 편하고 이게 무, 근육에 무리가 안 오고 그래서 전축구가 필요 없어요 향수 조말론 좋아요 남깁시다 전빼고 싶은데요 왜요? 베베꼬이 생각일 수 있는데요 네이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걸 사요 향수에 10만 원 투자한다? 돈낭비 차라리 이거? 치킨 다섯 마리 주세요 이거 님이 사는 게 아니고 님이 선물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냥 니네 돈이 아까워 진짜 나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해 나한테 이거 준다고? 니 네, 네 돈이 너무 아깝지 않니? 야 이거 살바에 그냥 운동화러줘 향수 조말론 어, 너무 좋아요 남기죠. 향수 계열자 냄새. 음. 그쪽은 어려워. 자기 원하는 냄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향수는 빼겠습니다. 키링! 나 키링 10만원짜리는 나 이해가 안 가. 이해는 가는데 그차 브랜드에서 이미 주는 키링도 있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따로 선물을 주기가 좀 애매해 보여요. 차 없는 사람 갈게요. 키링에 뭐집 뭐 열쇠 달고 다닐 수도 있지 뭐 요새 집에 열쇠 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남자분들이 여기에 자주 차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게이밍 마우스 아 이거는 게임하는 사람 이라면 게이밍 마우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미 다 있다? 이미 다 있죠. 근데 게임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죠. 그렇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손에 맞는 거 몰라요, 회 자들이. 그림마다 맞는 마우스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시계. 군대 선물이죠. 입대 선물로 지샥이지. 어, 지샥 아니면 카오이두 어. 개. 제일 많이 받아요. 너무 비싼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입대할 때는. 망가져. 막 쓰고 그래고 어. 팔찌. 팔찌는 팔찌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미 생각보다 많이 없죠. 아니 없어. 그래서 음. 난 비추. 난 개인적으로 안 좋아. 팔찌 선물 받는 게 좋으세요? 스니커즈 받는 게 좋으세요? 스니커즈 아니에요? 난 스니커즈보다 팔찌예요. 와 근데 팔찌 10만 원을 태운다고? 내가 아는 남자들은 팔찌보다 시계를 더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서. DWG e스포츠 팬? 응? 아 이거 담원 맞지? 이번에 롤 1등. 담원 남겨둬요? 어떡할까요, 젠지 씨. 사실 저 담원 레오나 스킨 사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담원 게이밍 사인 에디션 세트를 사면 은 마우스 패드를 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강추드려요. 게이머님들의 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하지 사인까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과연? 음... 10만 원 이상인데? 음. 전자면도기랑 이거를 대비했을 때 이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 뺄게요. 이거 한정판이라서 지금 사기 좋아요. 하... <웃음> 알았어. 축구 유니폼? 잠깐만요. 승민 선수가 또 이거 깼거든요 올 시즌에 차범의 기록 차범근 전 선수님의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이 시즌의 유니폼이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축구 안 하는 사람이나 축구 팬 아니면 비추. 자 일단은 그 옆에 있는 선글라스부터 일단 뒤로 보여. 아 나도 안나야 선글라스 나 싫어. 선글라스 뭐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이디스 선글라스 줄거 아니면 뒤로 뺄게요. <웃음> 뭔지 아시죠? 선글라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막아져 있는 거. 선글라스 사주나요? 10년 잘 걸? 정말 좋아요. 전 오토바이 선글라스만 3개가 있답니다. 30만 원 이상으로 가보죠. 애플워치. 애플워치!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 남자친구 선글라스 굉장히 아, 좋을 것 같아요. 왜 남자애들이 남자 연락 이걸로 잘볼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핸드폰 두고는 게또 왔다 갔다 하고 어, 힘드니까 어, 아, 특히 어. 일하, 일하시는 분들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애플워치가 너무 <웃음> 갖고 싶은데 음. 이런, 이만한 돈이 모이면 다른 거에 어, 다른 거에 쓰기가 바빠서 맞아 맞아 이게 선물로 받거나 아니면 선물로 주기에는 진짜 좀 괜찮은 어, 선물 맞아, 아닌가? 맞아, 맞아. 전 너무 좋아요 애플워치 싫어하는 남자분 잘못 봤다. 여기 애플워치 적혀있지만 삼성이면 갤럭시기어 이런 걸로. 어 그쵸, 않을까? 그쵸 그쵸 그쵸 어. 꼼데 가디건. 난 남자가 꼼데 가디건입는거 싫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낫고 꼼대 받을 바에는 애플워치 받을 것 같아. 저도요 꼼대 가디건이라는 그 시그니처가 있긴 한데 그 시그니처 때문에 최근엔 너무 유행이 좀 지났다. 우리, 우리 옷이랑 신발은 뭐 말도 할 것도 없이 뺄까 오케이 오케이 옷이랑 신발은 아까와 같은 이유로 빼겠습니다. 구두도. 어. 자빔 프로젝터. 어, 이거 로망인 사람들 많죠. 집에다가 빔 프로젝터 설치해 놓고 심심할 때 영화 보거나 이런 거를 되게 로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비추 할게요. 왜냐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좋은 걸 구할 수가 없어요. 보통 60만 원 이상 가야 야 돼요. 음... 탈락. 저는 빔 프로젝터를 받을 바에 차라리 그냥 좋은 모니터를 받고 싶어요. 큰 아... 모니터. 벨트. 뺍시다 왜 빼요? 벨트 솔직히 잘 보이지도 않는데 30만 원 이상 짜리 나는 안살거 같은데? 전답이야 어. <웃음> 벨트는 그냥 어, 그 SM플레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따로 구매해 주세요 그 벨트가 그 벨트예요? 벨트야? <웃음> 아 그리고 벨트 이거 사실 답답해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벨트는 근데 무난하게 선물하기 괜찮지 근데 벨트는 난... 있으면 음, 좋아요 벨트... 정장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맞아. 언젠가 쓰기 때문에 벨트는 어떤 브랜드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물로 <웃음> 자전거 <웃음> 자전거는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지 않나 <웃음> 제가 자전거 쓴다? 바로 그냥 갖다 팝니다 <웃음> 보관하기도 솔직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니까 하루에 몇천 원만 내면 은 전동 자전거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뺍시다 30만 원대로는좀 턱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중반부터는 스페셜라이즈드나 첼로 입문용 정도는 사야 돼요 거의 한 60만 원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패딩으로 넘어가죠 사실 패딩도 이런 고가의 패딩 선물 받으면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나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막 괜히 이렇게 찢어지면 어떡하지 어 어떡하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어? 거 있어 너무 암상해 그런 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음, 네 패딩은 굳이 30만 원 이상을 사야 할까 싶네요 비추. 뺍시다 카드 홀더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요즘 지갑보다 카드 지갑 더 많이 들고 다녀요. 맞아요. 거. 사실 현금 잘안 쓰거든요. 내 주위에 다 카드 지갑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카드 홀더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카드 홀더에 30만 원을 태운다? 차라리 에프로치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패션에 관심 있다. 보태가 많이 다 관심 없다. 에프로치 자 50만 원 이상으로 가보죠. 플레이스테이션 자, 프레... 오. 5. 나는 오, 이거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은데 이거, 여자한테 왜 없었죠? 이거 못 참지. 나도 받고 싶다. 그래저몰랐는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요즘 막 인터넷 검색도 되더라고요. 다 돼. 안 되는 게 응. 없어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온라인 게임만 할수 있는 건 49만 9천 원. 응? 시기 들어가는 건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좋죠. 있으면 저 그거 있거든요. 몇번 해요. 아니요. 힘든 에 대본. <웃음>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무조건 추천하고요. 지갑 뺄게요. 난 지갑 VS 풀스 하면 무조건 풀스예요. 자, 시계. 저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솔직히 이 가격대에 선물 받는 게다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시계는 아까 그 패딩과 같은 느데 아, 연락인데. 그런 느낌? 너무 못찰것 같아. 그냥 집에서 전 놓을 것 같아. 기스 나면 진짜 마음이 찢어집니다. 네. 기스 나면 네. 키스도 못해요. <웃음> 아무 말. <웃음> 사실 시계도 물론 좋지만 스마트 워치를더 많이 찾는것 같아요, 저는. 응 음, 그렇죠. 스니커즈! 골든... 아 골든 고스! 아, 이거 되게 좋은 신발인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신발에 관심 있고 한 네. 사람은 직접 사요. 그렇겠죠. 이 정도 50만 원 이상 신발을 살 거면 매니아틱한 거예요. 빼겠습니다. 골든 고스 조조건 빼. 그거 존나 고 그건 맞지. 근데 골든 고스 스니커즈는 빼고 싶어요. 저 사실 잘 몰라요.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몽블랑페! 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 남자친구보다 아버지. 만내필 수십가 추천! 영업사원 추천 그리비추축 백팩! 뭐, 뭐예요? 루이에요? 투미? 난안 줄래 아 저는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디자인 예쁜 거 있으면 나도! 그게 더 좋아요 저도요 아, 저도요 투미! 와 투미 가방 괜찮거든 요 투미가 뭐야? 아 가방 브랜드에서 투미도 살짝 몸블랑의 만년필 느낌인데 아그 정도예요? 전잘 모르거든요 투미가 내국성이 너무 좋아요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 난 아이패드 선물 좋은 거 같아요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없으신 분이라면 저도 뭐 아이패드 선물 받으면 좋죠 난 진짜 전자기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음. 내가 갖고 싶은 걸 선물로 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것도 좋죠 음. 아이패드랑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음. 뽑아봤습니다 아이패드 야 이거 무조건이지 인정 무조건 아닙니까? <웃음> 플스 받을래 아이패드 받을래 저요 아이패드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게요 뺄게 없네 네 여기는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100만원 컴퓨터 아 근데 저는 컴퓨터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이제 뭐 음악 작업하려면 이제 컴퓨터가 또 필요해요 근데 이게 또내돈 주고 이게 음. 마치려면 이제 약간 이런 데서 에 찾아야 되는데 음. 100만원 이상의 나한테 선물 선물 받는다. 근데 나한테 컴퓨터 선물을 해준다? 아, 그럼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는 다 좋아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근데 이건 좀 그래요. 왜요? 그 남자친구의 컴퓨터 사용을 정확히 알아요? 물어보고 사주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무조건 물어보고 남자친구가 견제를 맞추고 네가 돈만 내는 거다. 가능. 근데 그냥 대놓고 사준다? 불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용은 진짜 별로예요. 이 시국에 컴퓨터 받는다? 진짜 와 좋아 죽어요. 아 요즘 너무 비싼데? 컴퓨터 요즘 얼마나 비싸냐면요. 옛날에 LG 본체, 삼성 응. 본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어. 근데 요즘은 컴퓨터 완제품을 산다? 가성비로 나옵니다, 요즘. 어. 가성비로 느껴질 만큼 지금 따로따로 된 부품이 너무 비싸요. 아, 어. 아 근데 핸드폰 핸드폰 나쁘지 않아요. 핸드폰 나쁘지 않은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 너가 어넌지이나 아이폰 11 프로 갖고 싶다 했는데 아이폰 11 프로 탁사왔어 한 번에 결제해가지고 아 너무 좋겠지 응. 근데 어, 여기 중에서는 핸드폰 선물 받는다? 그렇게 기분이 막 좋을 것같않아 너무 고맙지 나, 나한테 이런 걸 사서 사서 울적은 노인 진짜 입꼬리 좀 내려요 좋긴 한데 광대 좀 내려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시계는요? 시계 저는 아까 말했지만 시계 아 너무 맞아. 비싼 거 불호 13,000원짜리 그냥 예쁜 시계도 좋아해 태그호이어 시계 관심 없다 선물하는 거 추천 시계에 관심 있다 태그호이어 비추천 아, 어, 진짜? 그 애플워치 선물해주면 안 돼요? 오, 맞아, 사실 그게 맞는데. 100만원대로 선물해주려면 태그호요 말고 다른 거 엄청 많아요. 태그호요 인셉입니다. 솔직히 태그호요, 나 몰라. 저잘 몰라요. 근데 일단 비싸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냅두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러치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클러치백. 클러치백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클러치백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아나나나 나, 나, 나, 나는 개인적으로 내 남자친구가 클러치백 안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 아 클러치백은 너무 싫어요아우나 클러치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고 다 뺏고 싶어 그정 거야? 왜 싫으냐면 이게 진짜 일반화가 돼서 그래요 뭔지 아시죠? 열딱 마태룩에 문신 여기까지 따고 클러치백... 밀수가다 <웃음> 밀수가 방이 밀수가 조금 인식 있어가지고 아 저는 안 가질게요 뺄게요 클러치백 응.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카메라 근데 카메라도 진짜 애매한 게내 사진 좀잘 찍으라는 의미 같아서 좀 미안해 내가 이상한 거야? 아 그건 약간 좀 꼬인 거아거 그래? <웃음> 너무 꼬였는데? <웃음> 아 이거 너무 꼬였는데? 근데 보통 카메라 선물해줘도잘못 찍어요 배워야 돼서 요즘 카메라 이제 한 시대 갔어요. 그렇죠. 누가... 곧 90도 이분이 될것 같아요. 지금 100만 원 이상 카메라 사줄 바에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꿔주는 게 <웃음> 맞아요. 저도 의해요마테가 빼고 싶은 거한번다 빼볼까요? 네. 제가 한번다 빼볼게요. 네. 네. 보태가 베르파 팔찌 빼고요. 카드홀드도 빼지 그래요. 삼성페이 있는데 달라요. 신분증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말고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자기의 경제력에 맞는 선물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급별로 나눠본 거고요. 어 철저히 유진 제급의 커플의 의견이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은 사실 선물 받으면 사실 다 좋은데 좀더 실용성 위주로 많이 고를 것 같아요. 얘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게임 스킨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전작인 게 환장합니다. 전작이 싫어하는 남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스톱! 전자기면만 남았네. 여러분들 선물 고민하신다. 그냥 이대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5만 원짜리 주고 싶어. 속옷 시키고 준다. 환장합니다. 10만 원짜리 주고 싶다. 지작 주잖아. 이쁜 지작. 아이패드 준다. 대박. 이대로 주면 완열유진님제 생일은 8월 21일입니다. <웃음> 자 정훈이 생일 까먹기 대성공.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 끝. 끝.